이어서 모닝 와이드 일부가 방송됩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19년째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3년째 공동 제한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고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한 첫 도전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군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박영선 대 국민의힘 오세훈 1대1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낡고 실패한 시장이라고 평가했고 오세훈 후보는 정권 교체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찰이 전철역사 예정지 근처 땅과 건물을 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건물 몰수 보전과. 고정과 구성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단지 조성 발표를 앞두고 땅을 산전 국무원도 고발됐습니다. 어젯밤 충남 천원에 있는 해태 제과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직원 예순 여섯 명이 대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수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미국은 3년 만에 공동 제한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3년째 공동 제한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됐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권을 내세워서 동맹국과 연합해 중국 등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3년 만에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걸로 해석이 됩니다. 북한은 거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첫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모닝와이드 가 방송됩니다. 정상 올라가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 결의안을 19년째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3년째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당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고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한 첫 도전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군 태세를 강조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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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단지 조성 발표를 앞두고 땅을 산전 공무원도 고발됐습니다. 어젯밤 충남 천원에 있는 해태제과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직원 66명이 대피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6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철역사 예정지 근처 땅과 건물을 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땅과 건물에 대해 몰수 보전 절차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 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영장 신청 대상은 포천시청 간북급 공무원 박모씨입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6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미국은 3년 만에 공동 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3년째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협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됐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권을 내세워 동맹국과 연합해 중국 등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 3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 걸로 해석이 됩니다.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거칠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첫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